어떤 식으로 해야 그 사람이 그것을 맞아요. 받아들일까? 야너 이거 하람이야 그러면 오히려 기분 나빠서 더 하고 막더할수 있잖아요. a s s a l a m u a l i k u m 안녕하세요 다우트킴입니다. 오늘은 다시 또 박동진 형사님 예, 모셨고요. 압둘라 네. 알코리입니다. 안녕합니다. 네. <웃음>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제 또 다와를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10년간 이제 수만 예, 시아 10년이 됐나요? 예. 아무래도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예. 다와 경험이 많으시니까. <웃음> 이런 한국에서 다발하면서 네. 이런 어려운 점이나, 약간 네네. 뭐 TV라든지, 약간 이런 것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어때요? 좀 어려, 어렵죠. 아무래도. 네. 비스밀라 하만이라힘 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다워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네, 네,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도 처음 입교하다 보니까 이제 네. 막 신앙심이 막 예, 네. 100% 막중단돼가막 네. 막. 막 이것저것 막 사람들 지적하고 음. 막 눈에 보이면 바로바로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네. 직접적으로 많이 했어요. 음. 이제 물론 이제 유학을 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제 배웠던 것들도 이제 빨리빨리 알려주고 싶으니까 음. 10년이 지나고 이제 되돌려 보니까. 음. 아, 제가 좀, 좀 파악이 되더라고요 음, 시행착오도 음. 있었고 제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음. 한국에서 네. 뭐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슬람을 알려주는 게 우리 주 목적이니까 음, 제가 음. 한국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알려주면서 느꼈던 네. 그 시, 실태와 실상 <웃음> 그리고 팁 같은 것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어, 저희 다우드 네. 형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아, 네. 예, 유튜브 중에 한 분이신데 네, 네. 네. 제가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막 너희가 하람이다 너희가 하람이다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아, 우리 형제님 지금도 정말 위대한, 정말 대단한 일 하고 계신데 또 이제 입교하신, 음. 뭐 그렇게 오래 되신 분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저의 과거 모습을 보는 듯한 제가 처음에 막 이슬람 네. 입교했을 때막사람들이막 지적질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실제로 이슬람 공부를 중식으로 했잖아요 네. 공부를 하고 보니까 자화를 하는 방법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 이미. 네. 네. 고란에도 나와 있고 하디스에도 나와 있어요. 음. 고란에서는 이제 너희가 막 강압적으로 무섭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네.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음. 자비롭게 대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순나에서 즉 하디스에도 여러 군데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 실제로 이제 선지자 셀라라인 셀람을 따랐던 그 사하바들은 서, 그분께서 다화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하바들의 다화 방식도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우두를 하는 것을 봤는데 막 틀리게 우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가서 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한국에서도 예, 예. 막 지적지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분께서는 그냥 가서 막 어,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한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아 어르신 아, 죄송한데 제가 우도 하는 법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아,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닌 배우려는 자세로 이거 아, 이렇게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래 이런 식으로 막 유도를 오, 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끔 음.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훨씬, 그래서, 훨씬 효과적일 네. 것 같아요. 훨씬 효과적이죠. 아, 그래서 아, 아. 실제로 선지자 살랄라 알리아 살람께서도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무섭게 막 강요하지 마라. 아. 그리고 어렵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슬람은 아. 쉬운 종교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아. 좀 엄격하게 하더라도 아. 특별히 이제 새로 입교한 무슬림들이나 특별히 아. 우리 한국인 무슬림들은 대부분 뉴무슬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화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어, 너 이거 하람이야 너 이거 하람이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음...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끔 지효력 지오를... 지혜롭게 음. 하는 그런 다화의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다화를 하려는 목적이 뭔지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웃음> 또다시 반성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초기에는 사람들에게 막 이거 틀렸어 이거 하세요 이렇게 했던 저 자신을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음. 어쩌면 네.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내가 다화를 했다기보다는 음. 부끄럽지만 아, 내가 이거 이만큼 안다 아. <웃음> 나는 이만큼 뭐이만이 아. 있는 사람이 뭐 이런 걸 음. 과시하려는 그런 음. 목적이 없지 않아, 에, 있었지 않나 반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음. 실제로 우리가 다화를 하려는 목적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이 목적이 내가 내 잘난 척하려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네. 진짜 상대방을 사랑해서 아. 정말 돕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진정으로 상대방을 돕고 싶은 거라면 네. 이제 방법을 찾아야죠 어떤 식으로 해야 그 사람이 그것을 네. 받아들일까 야, 너 이거 하람이야? 그러면 오히려 기분 나빠서 더 하고 막더할수 있잖아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표현 방법으로 그리고. 친절하게 예를 의 갖춰서 그렇게 음. 조용히 개인적으로 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챙해주지 말고 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해서 조언을 할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조언을 할 때도 아까 그 사하바처럼 네. 아주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음.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배려를 해서 한다면 음. 그걸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그걸 고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상대방이 그것을 고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 한 번쯤 참고 진짜 선지자의 방법, 사라나이 사람 그리고 사하바들의 방법을 따라서 음. 그렇게 지혜로운 다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음.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인들에게 특별히 다화를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음. 않다고 봐요. 아시다시피 한국이라는 특수한 이런 문화의 특수성 이 특수성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특별해요. 일반 뭐 미국이나 유럽 뭐 이런 데하고도 많이 달라요. 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방법까지도 어쩌면 좀 힘들지 않나. 왜냐면 저는 시도를 많이 해 봤으니까.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정확히 무슬림으로서 정체성도 가지고 신앙심을 키워 줄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음. 교육이 함께 동반이 돼야 되겠죠. 한국에서 다와 할때 그럼 가장 어려웠던 점들. 네, 어떤 어떤 게 제일 어려웠어.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 악플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시 처음에 이슬람 시작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막 열기로 가득 차서 직접적으로 음. 바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었으니까. 네. 워낙 한국에서는 이슬람을 네. 안 좋게 생각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쵸. 사람들이 있고. 근데 좀 음. 제가 넓게 봤으니 우리 다우드 형님처럼 좀 <웃음> 대중적으로 이제 나, 나의 삶을 보여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작하는 다우의 방법도 오히려 더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지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악플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당연히 힘들죠 인간으로서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 사람들의 이런 악플 같은 거는 오히려 제가 저에게 내세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고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극복은 했어요 아,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서양이 좀덜 돼서 그런지 <웃음> 같은 무슬림들이 공고, 공격하는 것은 좀 견뎌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음, 솔직히, 예. 솔직히 힘들죠? 제가 지금도 좀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아유. 그래서 어, 이제 다화를 하면서 좀더 지혜롭게 음.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저도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했다기 보다 저 자신을 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도 또 우리 제가 존경하는 다우드 형제님 아, 네. 유튜브 보면서 네. 좀 많이 배우고 한국인들의 다화 방법에 대해서 음. 제가 좀더 연구를 하고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아, 하고 있고요. 예.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웃음> 아,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되게 어, 와닿는 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제 채널도 에 사실은 그 하람 하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제가 보면 아 물론 배우기도 하지만 너무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면 접근 방법이 오히려 약간 네. 반발심이 생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그냥 뭐 개인톡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 정말 친절하게 왜 그런지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러면 어떨까 라고 하면은 오히려 훨씬 그게 더 저한테 는음에 네, 와닿거든요 그게 와닿았거든요. 원래 이슬람의 가르침이고요 네, 네 맞습니다 내가 이걸 알고 있다고 해서 이걸 그치. 과시하거나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사람 그 존중하고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최고의 네, 다화가 아닌가 <웃음> 아, 정말 정답을 말씀해 주시네요 <웃음> 네 정말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한국에서 다화하고 계시니까 네, 더 화이팅 네. 하시길 바라고요 뭐 앞으로 이제 다우드 형제님 도 얼마든지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어, 네, 도와드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뭐 다른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음, 네, 그분들도 맞아요. 저는 언제든지 도와드릴 준비가 네. 됐으니까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네, 네. 네,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꼬란도 감사합니다. 많이 있으니까요. 네, 네. 받아가세요. 케이란 프로젝트 아시죠? <웃음> <웃음> 네. 이거 네. 잠깐 홍보 여기 <웃음> <웃음> 꼭 잊지 마세요. 네, 그럼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for your 종말 비료. Take care and be safe. 알함둘릴라 마살라. 감사합니다. 마살라마.